소하 so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하입니다 so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새 여사 사기 모집을 합니다 이번 새 여사 사기의 컨셉은 함께입니다 새 여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새 여사는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모임이거든요 같이 힘을 주면서 나에게 맞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저희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 여사가 진행해왔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그 결속력을 강화시키고자 함께라는 모티브로 각 기상반별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꿔봤어요. 기존에는 제가 블로그로 내용을 안내드리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이 영상으로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연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 사기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새여사가 뭔지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새여사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새벽 기상 모임입니다 새벽이란 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시일 수가 있고요 또 6시, 7시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여사의 목적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만이라도 단 30분만이라도 온전히 자기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클 모닝이라고 하면 보통 5시에 일어나는 거를 얘기하지만 저희 세여사는 각자의 일상생활 패턴에 맞춰서 5시, 6시, 7시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수를 더하면 총 76분이 우리 세여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매 기수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만큼 새여사를 통해서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또 연속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것을 나누려고 시작한 새여사데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새여사분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여사 사기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부터 자세한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모집기간은 6월 21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토요일 자정까지 입니다 활동기간은 7월 5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금요일까지 총 20일 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증과 환급입니다 기상하시고 10분 이내에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아래 두 타임만 인증 가능합니다 하나는 타임스탬프와 손에 수돗물이 닿는 사진 그리고 또 하나는 날짜, 기상시간, 그리고 인증합니다가 적힌 메모 이렇게 두 가지 타임만 인증이 가능한 사진입니다 환급금을 예치한 후에 총 20일 중 17일 이상 달성 시에 전액 환급입니다 미달성 시에는 예치금 환급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실천인증방입니다 이건 자율참여고 또 벌칙금 제도로 실패하신 분들은 벌칙금을 내고 또그 벌칙금을 성공하신 분들께 나누는 재미있는 인증방인데요 새벽에 기상해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인증시간을 설정해서 일주일에 네번 이상 인증 시에 성공입니다. 자율 참여이기 때문에 세여사 기간 내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인증하셨으면 그 주에는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되는 인증방입니다. 한 주만 참여하고 나가셔도 상관없는 그런 자율 참여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주 MVP를 항상 뽑습니다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작지만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주에 가장 참여도가 높고 힘내시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로 미인증 간주 상황입니다. 각자가 선택하신 기상 시간보다 10분 경과 후에 인증하실 시에는 인증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증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업로드 시에 인증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산 및 환급입니다. 7월 30일 새여사 사기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오후 5시까지 입금 후에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스트 패널티입니다. 모임장인 저의 책임감 위해서 저 스스로 부여한 제도고 어, 제가 만약에 출석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만 원씩 책정을 해서 해당 기상반에 n분의 1씩 나눠서 환급금에 포함하겠습니다. 이번 세화사 컨셉은 함께입니다. 기존에 알람 때문에 매 기상시간마다 카톡방을 다르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상반별로 반 분위기도 다르고 또 하시는 분들께서도 다른 기상반 분들과 교류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카톡방 알람을 각자 꺼두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 카톡방에서 모든 세여사 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카톡방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세여사를 만들었고 완전 세여사 팬으로서 사기는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그런 7월이 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새어서 사기로 함께해요. 안녕!